여러분, 그, 미미한 그녀의,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이라고 있었죠. 우리 정재은 선생님, 미국 한의사 석사까지 딴, 이제 그분이 방송을 한참 했지 습니까 미미한 그녀라는 말은, 어우, 참 미미하네. 그게 아니고, 미국의 미녀. 미국에서 한의학 따고 온 미인 한의사. 그래서 미미한 그녀 이렇게 소개를 했었잖아요. 아 우리 정재훈 선생님이 세상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역시 능력자 아 그래 가지고 정말 행복한 결혼을 했거든요 했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요, 그 분이요 그 향기 동동 이라고 원래 그 지금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치료 뭐 천연 화장품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런 거를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아로마로 이제 여러분 특히 부인과 질환 쪽을 굉장히 잘 고칩니다 아로마를 이용해 가지고 아 이분이 또 샵을 냈네요? 샵을? 제가 홍보해 준다고 했어요 세상에 우리 포에이 행복연구소 채널에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환이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는데 그분이 아로마 샵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결혼도 잘하더니만은 샵까지 다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주소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구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13 네. 반포동 1313 외우기도 쉽죠? 반포동 1313 2층 215호 네 여기가 반포본동인데요. 반포동 1313 2층 215호 215호 여기가 이제 반포 프라자 종합상가입니다. 이게 반포 프라자, 다른 건 잊어버리시고, 반포 프라자 종합상가, 215호 향기동동. 이게 그 지하철 9호선 타시면요, 구반포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어디요? 구반포역. 구반포역 2번 출구에서 2분 거리입니다. 반포프라자 종합상가가요. 그래서 여기서 천연화장품 만드는거 뭐 천연 비누 그리고 또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그중에서 특히 부인과 쪽 질환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향기 동동 동동주는 아니구요. 숭구리 당당도 아니구요. 향기 동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로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뭐, 자연 치료나 힐링,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정재현 선생님의 향기동동, 구반포역 2번 출구에서, 아니, 4번 출구. 응? 어? 헷갈려, 헷갈려. 잠깐만요. 2번 출구. 구반포 2번 출구에서 2분 거리. 네. 반포프라자 종합상가 향기동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향기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구리모 <웃음> 기억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네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에게 좀 먹이로 주시고 무엇인가 아 소장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홍보해 주세요 네 저도 좀 먹고 삽시다 이런거 적극적으로 저한테 에, 상담도 하고 요청도